와와해소도가 진짜 엄청 두꺼워. 여기는 되게 정통으로 하네. 아, 저거 입에서 녹아. 오늘은 네? 먹녀원들 왕중한 전을 펼치겠습니다. 처음이야? 어, 나는 또 대결. 쏴! 아우 한 입에 쏙 들어가네. 아, 아니, 오 초밥 두 개를 한꺼번에 아, 먹는 고 아니 두두 피스를 한한대 드시면 안 돼? 어, 소영아 오. 어머 이런 식으로. 야, 너희가 다 갖고 가서 내가 먹을 수 있는 게없잖 아, 나 하나 내놔. 말리님. 네. 천천히 드세요. 아, 어우. 저 천천히 먹고 있어요. 회전 초밥인데, 텅졌어요 회전이 안 되는데요. <웃음> 이거 약간 직원분이랑 삼대일 같아요. 누가, 누가 제일 잘 먹는지, 누가 제일 못 먹는지. 어, <웃음> 과연.